고령의 만성질환자가 주저앉아 병적 골절이 되어 수술 후 사망하였다면 재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5-7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교회에서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았고 이어 비관열적 정복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치인은 골절과 골절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 폐, 심장 등의 기능약화로 사망한 것으로 소견하였고 법의학 교실은 망인의 사망은 폐혈전, 색전증으로 추정되며 외상기여도는 70-90%라고 에서 소견하였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에 진구성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증,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사망진단서상 심부전, 폐부종에 의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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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단 쟁점 피부염자가 재해로 인하여 우측 대퇴 골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고령의 망인이 심한 골다공증 등으로 뼈가 심각하게 약해진 상태에서 일반인의 경우 골자되지 않는 미미한 외부 압력에 의하여 골절이 발생한 병적 골절로 판단되는 바본 사안은 면책사항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망인의 대퇴골절이 발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은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진구성 심근경색, 우렬성, 신부전증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었던 점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성상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는 그밖에 신체 상황 항목에 우측 대퇴골절은 사행과 관련 없는 것으로 지재된점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망인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